여러분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화장하면서 이 단백질 영양바를 좀 먹었고 이거는 회사에 챙겨갈 콜라겐 지금 얼려져 있어가지고 살짝 녹으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비타민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이로그는 이 소니의 링크버즈 제품을 일상에 녹여서 좀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바로 이 바로 제품인데요. 제가 광고 제안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제품을 미리 써봤어요. 근데 진짜 다양한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너무 많은 제품이라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테이크아웃 할게요. 포장으로요. 작은 사이즈 괜찮아세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고 제가 1등입니다. 저희 사무실 천장 예쁘죠? 오면서 여유 있어서 커피도 한잔 샀고 요거는 제가 명암을 다 써가지고 의탁해서 받은 새 명암입니다. 출장가 때 이거 한 통을 아예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먹은 아르기닌 설거지해야 되고 구글 미스로 하기로 해가지고 회의실 하나 잡고 가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미팅이 줌콜이라가지고 줌콜하러 갈 건데, 요 소니 링크 버드 지금 귀에 끼고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제 회사 노트북은 요렇게 삼성 노트북이고, 저 개인 노트북은 맥북이고, 요렇게 또제 핸드폰은 아이폰이고, 근데 또요 제품은 진짜 플랫폼 가리지 않고 연결이 진짜 스무스하게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른 이어폰을 쓸때 다른 기계로 연동할 때 페어링이 잘안 되면은 막 껐다 키고막 리셋 시켰다가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페어링이 너무 잘 됩니다. 아무튼 저는 미팅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회의실 와가지고 미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소니 링크 버즈를 지금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한 번도 안 뺐어요. 미팅 잘 하고 올게요. 팅이다 끝났고요 저는 점심 약속 이 있어가지고 얼른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먹고 집가서 짐 챙기고 공항 가서 또 다시 줌 미팅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공항에 왔어요 빨리 짐 맡기고 중콜할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골프백이랑 가방 캐리어 맡기고 지금 수속하러 갑니다 제주변 시끄러워서 마이크 잠깐 꺼놓겠습니다 질문할 때 켜서 질문 드릴게요 아 저는 그... 음, 네... 을때이랑 금액을 알수 여러분 저는 중코를 마쳤고 배고파가지고 프레즈를 하나 사고 왔어요. 비행기 시야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아서 일을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목소리> 탑스갑니다. 연휴 시즌이라 진짜 힘들게 구한 비행기표.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좀 잤는데 와, 갑자기 진짜 내리니까 제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배고팠고? 야 진짜 애기 고양이다. 아이고 귀여워라. 배고팠죠? 배고팠지요? 무고 하지 않는다. 배고. 안주니까 뭐야? 야먹튀 아, 하면. 일로와. 일로와. 야, 먹티야, 그래도 맛있나? 이거 근데 몸에 나다자자일로 일로. 괜찮아 괜찮아. 혹시 나 때문인가?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거아 엄마 나는 너가 알아요. 야 뭐하냐? 잘한다 선생님! 아 그렇지! 너무 잘한다. 으악! 오! 와! 뼈치기! 지!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아아아야아아 어지스로 판독이 났습니다. 유정이가 가져다 준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 아주 핫한 거라고 합니다. <놈비> <놈이> 먹어 보자고. 야 에어드랍 해주는 지왜너 아이 메시지로 보내면? 그러게. 그렇게 할걸니? 토베차지에 너네들 다 때릴 거 같은데? 야 하지마. 너 하지마. 아 진짜 기믹 그 자체. <웃음> 진짜 운동.. <웃음> <깊이> <웃음> 진짜 운동에 무슨 미친 아이잖아. 운친 <웃음> <웃음> 놈들만. <놈의 막>. <웃음> 안 추워? 이안 테이프가 진또배기 너무 큰데? <웃음> 그러니까 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 이거 처음 에보면 마라톤 하면서. 너무 멋있어 그츠 반대 아직까지 아때 나 뭐야 시치 이수님 같아 약간 잘했다. 퍼포먼스 <웃음> 응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내가 제일 잘 찍네 어디 <웃음> 봐봐 차실하냐 이거 내비 이거 내 민낯입니다 이게 불가입니다 여러분 <웃음> 너 아, 그거 초딩 <웃음> <푸딩> 말투 아니 <웃음> 그린 세트는 뭐뭐 뭐. 재민이라 재민이... 하지 마세요. 어, 재민이라 <웃음>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비아바른이라고요. 비하바론, 어, 리 <웃음> 그 남자가. 재민이라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비아바런이에요 아, 다행나 그거 하주면안 돼? <웃음> 아, 안, 어, 뭔가 알지 말하 아, 나그 김수선 인터넷에서 보고. 개웃가지고 아, 다행히 안전벨트는 매네. <웃음> 이렇게 하 내가 그럼 소리 나. 맘차 <웃음> 버블리 <웃음> 아니 <버블리야>. 버블리 버블리 합격했 <웃음> 합격했다고. 나 <웃음> 저희는 배드민턴 치고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이런 건안 되지 외국 이식아안 먹을 거야. 맥플러리 <웃음> <웃음> 왜나구독자한테 혼날까 봐 걱정돼. 어, <웃음> <웃음> 왜왜 <이런 웃음> 이거 가위라아 이거 안 <웃음>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나 맞다. 선생님. 오백이거든? 너도 오백으로 해.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기지. 그냥. <웃음> 여러분 오늘 주간회 에 있는 날이라서 좀 일찍 왔습니다. 혹시 이거 인형님 밀린 적 있어요? 네 있어요? 한, 한두 한번 정도? 아네 어, 어... 오늘도 살이 밀렸어요 아 이거를 정도. 매일 아침에 맨날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로 해야겠다 이거 못... 그요일이 저런 먹었으면, 월었으면 월요일에 술을 먹었으면, 월요일에 술을 먹었으면, 월요일에 술을 먹요일에 술을 요요 오늘 주간에 있는 날이라서 미팅 3개 했고 일하다가 운동 갔다가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와서 일좀더 하려고요. 그리고 콜라겐 원래 얼렸던 건데 아침에 가지고 오면서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운동하고 다시 회사에 왔고 한 7시 40분 정도에 남자친구랑 점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 그동안 일을 좀더 하려고요. 저 남자친구가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웃음> 선물을 사다 줬는데 하나는 이 컵이고요. 뭔가 거의 제 얼굴만한 컵이에요. 얼굴보단 좀 작은데 아무튼 이 컵이랑 이 컵받침이랑 이렇게 세트로 사다 줬습니다. 근데 컵받침이 컵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메인 선물은 제가 지금 약간 단백질에 미쳐있어가지고 온갖 단백질 제품들을 종류별로 사다줬어요. 이거는 단백질 쉐이크고 단백질 바들을 엄청 많이 사다줬습니다. 요렇게아 근데 제가 컵을 위에 놔가지고 몇 개가 좀 깨졌네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는 먹었는데 이렇게 나머지들 하나씩 먹어보려고요. 프로틴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20g이 들어있대요. 저번에 이집트 갔다 오면서 사다 준 단백질 바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미국의 단백질바는 어떨지 제가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이에요. 이거. 뭐. 제가 안나새 제로 슈 여러분 버거가 나왔습니다. 어느 게내 거지? 어느 게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네, 드라마 피디야. 그 드라마 소재 연구하다가 그쪽 하게 됐어. 아 진짜 응. <웃음> 신기하다. 응. 유튜브로 더 많이 벌수한 편.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 살지 나는 나중에... 아. 지현언니가 내 영상을 매번 보는데 음,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또박또박해도. 소리가 너무 꾸, 깔끔해가지고 자기 막 영상 해보려고 하는데 음. 혹시 그러면은 카메라 못 쓰냐고 막 이런거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너 목소리 톤이랑 너가 말하는 방식이 꼬박꼬박해서 그런거 같아 그래? 진짜 진짜 엄청 음. 짜! 엄청 음. 짜! 근데 별로 미국에 있는, 있다 는 왔는데 살이 안떠네?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그렇더라고 아침도 잘안 먹고 근데 밥은 엄청 먹었어 엄청 먹었어 아. 여러분 저 저번에 먹었던 게훨 맛있어요. 이게 너무 폭박하고 맛이 없지. 그럼 먹어 봐 빨리 아빨 보자 고 보자 아, 오오 이걸 제 3자의 시선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튕기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굵지. 아, 아빨빨빨 <웃음> 뭐 하니 셔뭐 한번 보자. 아이고 이거. 나 괜찮은데? 저 이거. 어때? 아, 소감좋터 소감? 되게 열심히 추는 것 같아. <웃음> 아, 표정이 너무 <웃음> 다채롭지 않아. 너의 인생이 좀더 행복해졌어? 응, 응. 응.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싶어. 행복해, 어 오, 아니 이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이제 내정 중. <목소리>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집에 왔다가 골프 왔는데 지금 너무 무거워요 골프에. 아 너무 무거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타석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공이 착한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제 실력이 문제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집에 와가지고 골프 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공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당황해서 막 멘붕하다가, 그냥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습당 시간 남았는데 그냥 왔어요. 저 지금 빨래 돌리고 있어가지고 요거 빨래하고 빨래 널고 방 청소하고 자려고요. 요즘 그 유행하는 이렇게 깻잎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어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엥? 이렇게 한번더 어? 열어줘요.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때요? 하고 다녀볼까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좀 집에서 몇번더 해보고 괜찮으면 은한두만좀이 머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애매한 앞머리 길이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름을 맞이하여 쿠팡에서 몇개 제품을 사봤는데요. 하나는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고 바이팟의 제품입니다. 후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로 사봤고 쿤달 바디스크럽을 하나 사봤어요. 제가 여름에 제모를 하는데 그러면 바디스크럽을 좀 꾸준히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쿤달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저 원래는 사봉 바디스크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아껴 쓰게 돼가지고 그냥 가벼운 좀 저렴한 제품으로 이번엔 사봤습니다. 한번 써보고 제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번 브이로그 마무리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요 소니 링크버즈와 함께한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광고를 떠나서 이거 쓰면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착용감이 진짜 편하고 그리고 진짜 진짜 가볍고 소니답게 음질 좋은 거는 당연하거니와 꼈다 뺐다 하지 않고 그냥 낀 채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는 삼성 노트북,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는 맥북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은 아이폰 뭐 이렇게 쓰는데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호환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너무너무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 거를 재활용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써보니까 이 제품을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분 있었는데요. 우선 실내에서도 외부 소리나 누가 저를 부르는 거를 잘 대답해야 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통화가 진짜 진짜 잦으신 분들 그리고 쉴때 음악은 계속 듣고 싶지만 언제든지 좀 호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 요런 분들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런닝 하다가 이제 밖에 소리가 안 들리면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너분들도 이 제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댓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